안녕하세요. 소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1주택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어, 성계조합원으로 입주권을 하나를 샀어요. 어, 그리고 3년, 원래 안에 이제 앞에 걸 팔면 실거주를 안 해도 당연히 비과세죠 근데 3년이 지나서 이제 팔았어요. 어, 그리고 비과세로 이제, 어, 양도세를 처리를 하고, 이제 입주해서그 입주권이 완공되기 2년 안에만 실거주를 1년 요건만 충족하면 원래 3년 지나가 팔았던 그 A주택의 비과세가 그대로 다 유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그렇게 A주택을 팔아드렸던 사장님이 음, 3년 한몇 개월 만에 이제 그 A 주택을 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B 그 입주권이 완공돼서 입주할 때까지 가만히 그냥 있는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입주권을 하나를 더 샀다가 입주 전에, B 입주권에 완공 그 이전에 그 C를 산그 입주권이나 어뭐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 더 샀던 거를 양도세를 물고 과세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B 입주권이 어, 완공된 후에 입주해서 그 1년 이상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주면 맨 처음에 팔았던 그 A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이 그대로 유효한지 그걸 저한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 원래 집이 A와 B가 있다면. 하 B 산 날로부터 A를 3년 안에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면 사실은 3년째 나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완공이 안 돼서 아직 미완성이라서 못 들어가서 내가 이 집을 못 팔고 계속 살아야 되니까 3년 지나서 4년 차든 5년 차든 그때 팔아도 비과세로 하는 걸 혜택을 주세요. 이런 취지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걸 샀다. 그 집으로 이사 가지? 왜 여기 계속 혜택을 달라 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뭐 다른 거 과세로 팔았으니까 무조건 나중에 입주 후 어, 이거 하나만 있는 걸 처리하면 비가 셉니다 라는 답을 자신 있게 제가 못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거 안되겠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리고 어, 국세청에 서면 질의를 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조합은 입주권 이제 하나를 샀고 종전주택을 입주권 산 날로부터 성계조합은 경우입니다. 3년이 지나서 비과세로 팔았어요. 그 사이에 다른 집을 C도 사고 D도 사고 E도 사고 사서 수익 내고 팔고 사서 수익 내고 팔고 또 사서 수익 내고 팔고 마지막 입주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는 B 입주권만 있다. 예를 들어 앞에 거 차례차례 다 팔고 그러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고민해보셨는가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그 답은요 어, 질문을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부산지역이고 현재는 비규제지역입니다. 2002년 A아파트를 취득을 했고 2002년에 2017년도 7월에 B재개발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는 2016년 5월 14일 날났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에요. 그리고 올해 2020년 7월에 만 3년이 지난 시점에 a를 비과세로 팔았습니다. 현재 요두 개만 있는 거죠. a를 팔고 난그 돈으로 9월달에 c 입주권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요 완공대가 입주하에서 실제로 거주할 b 입주권을 입주하기 전에 c 입주권을 세금을 내고 팔았어요. 그럴 경우에 A 비과세 처리했던 거를 그대로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아니면 C를 세금을 내고 뭐 A를 안 팔았다 할 경우에도 C를 먼저 팔았어요. C과세로 팔았어요. 그리고 A를 b 요산 날로부터 물론 3년이 지났습니다. 입주하면서 A를 팔았어요. 그래도 요 A의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주어지는지 아마 C를 먼저 팔고 난것 같으면 A는 C 판 날로부터, 어, 또 2년은 지나야 되는 거는 충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요거는 내년부터 여기 또 바뀌니까. 근데 저한테, 어, 요 매도 의뢰를 하셨던 사장님은 A를 먼저 팔았습니다. 순서가. A 팔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과세로 팔고, 얘는 비과세로 팔고, C는 과세로 팔고, 그리고 B 입주권에 입주를 했는데, 요 A는 비취득한 날로부터 4년째 예를 들어 팔은 거예요. 4년째, 3년 지난 시점에 팔은 거예요. 그니까 3년 지난 후에 그 비과세 혜택을 다른 걸 중간에 샀다가 이렇게 팔아도 그 혜택이 동일한가 그 뜻입니다. 결론은요. 네? 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표입주권 완공 후 실입주를 한후 1년 이상 전세대원 실입주 요건 충족 시 A의 비과세 혜택이 향후 피입주권 완공, 입주 때 A, B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늦게 팔면 이렇게 될 거고 어, A를 먼저 팔아버리고 B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우의 수를 다보려고 질문을 이렇게 제가 드렸던 거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C를 팔고 어 C를 과세로 팔고 나도 요 A가 비과세 적용이 그대로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C를 매수했다가 과세로 매도하고 나면 이 아파트에 소득세법, 어, 아, 예, 게 요, 요,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요 혜택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항, 156조의 2항의 1호, 2호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요 A가 그대로 비과세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정리해놨을까요? 어,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답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입니다. 1개 조합은 입주권 B를 승계취득하고, 또 다른 1개 주택 C를 취득 및 양도한, 양도한 후에, 이건 당연히 과세겠죠. 어, 조합은 입주권 B를 승계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지난 후에 요 A를 매도하는 경우로서 어요 156조의 2 사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요건 뭐냐면은 어 1년 1년 이상 이제 실거주하고 완공되고 난 이후 2년 이내까지 그이전이던 최대 완공 후 2년 이내까지 실입주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요 156조 2에 어사항의 1호 이호는요요 요 뜻을 얘기하거든요. 그거 다 충족했을 경우에 1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0, 154조의 1 그냥 1세대 1주택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하나만 있는 걸로 보고 요 A 비과세를 그대로 인정해 주느냐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귀 사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이후 비과세로 판 이후 질문은 A를 먼저 팔았죠. 그리고 시입주권을 지득을 했고 취득하 양도하고 뭐 입주권을 샀다가 팔았습니다. 과세로. 그리고 비입주권이 완성된 이후 입주하여 아까처럼 요 요건 다 충족했을 경우에 A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질문을 옛날에 누가 누군가가 해서 이렇게 답변을 내려드렸던 사례를 같이 첨부를 해놨어요. 여기 그 답변은 이렇게 와 있습니다. 2주택과 1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똑같습니다. 결론 쭉다 보면 음 3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요 요건 요다 갖추면 1세대 1주토력 보아 그냥 집 하나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고 답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어 다른 걸 샀다가 팔았다가 세금 내고 해도 A 주택의 그 과세 양도 차익이 컸거든요. 그 비과세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고요. 어 그래서 그분은 중간에 지금 승계조합은 이었고 A는 매도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레이 카운티에 일반 분양 청약을 할 거예요. 해가 만약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어 6개월 뒤에 이제 그때 어, 전매제한이 풀리고 나면 세금을 내고 양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나중에 레이 카운티 B 입주권이 완공돼서 실제로 세대 전원이 1년, 1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완공되고 2년 안까지 입주를 충족했다 하면 a 의 양도 차익이 많이 났던 것에 대한 그 비과세는 B 완공, B 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팔았지만 그대로 비과세로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려드렸어요. 어, 이런 조합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짧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아까 요거는 그 법조문이에요 156조의 2 4항 1호 2호예요 그 1년 이내 세대 전원이사가고 그 완공되고 나서 2년 이내까지 전후 완공 전후 2년 이내까지 다 이제 팔면 되는 요조건 갖추면 된다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154조 이랑은 아까처럼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그집 하나만 가진 걸로 인정해주는 그 조문들이 있어서 내가 출력해 가 올려놨고요, 제가. 어, 사소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아, 이렇는가 저렇는가가 굉장히 헷갈리고 애매한 게 입수권 관련된 뭐 양도세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 어쨌거나 3년 지나가 팔아도 중간에 다른 거 세금 다 내고 팔면 해당이 다 된다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제가 업로드 해드린 그 마이크 성능이 앞번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했더만 이렇게 잡아놓았던 게다 풀려가지고 목소리가 엉망진창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다시 다 설정을 했고요 다시 조금 깨끗할 거예요 음, 오늘은 전화 들어오는 거 전부 그냥 상담 중입니다 문자 다 남기고 유튜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화 받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어, 오늘 마무리 하나 했네요 감사합니다